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테이션 안녕하세요 우와. 유준성입니다 드디어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예약 구매에 성공했어요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스테 그래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샵으로 와가지고 일시불로 결제한 마이플레이스테이션을 수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테이션 어우 뭐 옷이 너무 굳데 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가져왔어요 무엇을? 플레이스테이션을 무엇을? <웃음> 플레이스테이션 5! 5! 3! Hit it! 한 달만에 손에 넣었습니다. 네, 출시된 지는 꽤 됐지만 아예약판매가 그 아주 빠르게 품절되어 있는 바람에 예, 예, 사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마지막 한대 남은 걸 다행히 예약을 해서 구매했습니다. 노 o 갖고 싶었어 s I'm a bad boy. I d o n 이렇게 o w I 이 t w 센스 o n t n t k t w o n 빨빨빨빨 빨리 peu p l 받침대 있네요. 받침대 de bouche. Il y a pas de bouche. Il 음..지금지 야이거 씨. 플레이스테이션 인더 하우스 마이 플레이스테이션 파이브 레츠 고 플레이스테이션 파이브 레츠 고 켜져 어떻게 키는 켜는 거야 키는 거어어안 켜져 오 켜진다 씨 호오이 씨후 플레이스테이션 Playstation! Play! Ooh. Oh my gosh! My Playstation! My Limocon! Limocon! Limocon! Limocon! Playstations! Sure. Let's go! Let's get it! Oh, oh my Playstation! Vale! ich Vale! 아 동의해 동의 통이. 잠깐만 야이씨 에이씨 업데이트하자 이씨 <웃음> 오 옮겨졌어 옮겨졌어 옮겨졌어 오씨 봐봐요 봐봐 이렇게 생겼으면은 봐봐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야잖아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진짜 맞아 이게? 오우, 야, 진짜네. <웃음> 이제 코코로 들어가네. 오우, 이. 오우, 쩔어. 쩔어. 와우. 아, 이게 엄청 신기하던데, 이게. 이게 누르면은, 이게 봐봐. 이게 누르면은. 한번 걸렸다 들어가요. 오다, 탕탕탕. 탕탕탕탕. 아, 이게 짜는것 같아. Thumb next. 오, 이것도 이거 죽이더라고, 이게. 이게. 감각이 오씨시시시시아 이게 쩔어요 와 이게 오. 와글와글가 같... 이 안에 들어간 것치 와글락을 하더라고요 와 이게 야이 칼만 자식아 야왜왜 이야... 무슨 일이야 아야 yeah. 확실히 이게 아 음, 감각이 죽여요 이게 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음, 시, 최신식 기술! 최첨단 기술! 음쓰고이스고 이야, 시작 해쩐다 이야, 이게 다 공짜야. 오, 서비스 좋아요. 지금 다운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마이 플레이트 이션 언박싱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즐거운 게임 라이프 즐기시고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마이플레이스테이션5